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다들 새 여러분! 여러분! 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여러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바 여러분! 여러고 알바 분 여러분! 여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방학을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 중인데 <웃음> 현실은 침대에만 있네요 <웃음> 아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는데 이거 진짜인지 혹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웃음> 음. 음. 저는 저희 집에는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물어보면 보통 다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냥 냉장고에도 약간 김치 전용 모드?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아예 없다고는 또못 하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웃음> 저희는 김치 냉장고가 늘 있었어요 근데 뭐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치 넣는 게주 목적인데 차가운 음료수라던가 이런 거 넣으면 진짜 최고거든요. 김치 냉장고 겸 다른 것 넣는 냉장고 겸 해서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김치 냉장고 사야겠네요. <웃음> <웃음> 어, 많은 한국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 친구들 중에 약간 김치를 안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음, 맞아요. 어? 얼마 전에 친구 집에 갔는데 냉장고가 너무 커서 감정놀랐어요 엄청 큰 냉장고가 있고 김치냉장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네? 네.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절대 김치가 빠질 수 없죠 근데 김치냉장고가 있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몇끼 김치를 몇 포기씩 먹어서가 아니라 한국에는 김장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모두 김장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안 들었어요 저는 듣긴 들었는데 직접 처음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런 기회는 음. 없었어요 아쉽게도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늦가을에 미리 김치를 많이 담가두고 저장하는 풍습이 바로 김장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했고 이후에 뭐 고추나 어, 해산물, 젓갈과 같은 여러 가지 재료가 더해지면서 오늘날 김치가 발달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가족마다 김치 레시피가 다 다르죠? 아, 맞아요 맞아요 음. 지방마다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웃음> 완전 흥미로운 전통이네요 물론 신선한 채소들로 맛있지만 이렇게 먹으면 근데 당근 식물을 역시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김치 재료도 아주 다양한 것 같기도 해요 아 여러분 이 밈은 찾았는데요 이것도 보시겠어요? 김치 관련인데 음.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 있네요 그럼 저랑 올려 님이 읽어볼까요? 아네 <웃음> 좋아요 그런데 너 맛있는 게 뭐야? 티? 피? 어... 찌 그냥 찌. 제 레몬 찹다고야... 설탕이라고... <웃음> 설탕... 확실해? 보드카 아니고? 왜 다른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이 항상 보드카를 마신다고 생각할까? 그거야... 미미지... 다들 한국인들이 매일 김치 먹는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웃음> 네가 틀렸어... 한국인들은 매일 김치 먹거든... <웃음> 아니 저도 한국인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모든 재료로 다 김치를 담그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번에 여러 종류 김치를 먹는 것도 꽤 흔한 일이잖아요. 막 김치볶음밥이나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그냥 생김치도 같이 먹고 어 오죽하면 김치 게임까지 있잖아요. 어, 기, 김치 게임은 뭐예요? 설마 이걸로는 김치를 안 담겠지? 하는 식재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딸기 김치나 바나나 김치 같은 거 그런데 한국인 중에 실제로 딸기나 바나나로 김치를 담그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글에 검색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검색했을 때그 김치가 안 나오면 이게 게임이에요 와 설마 그 정도예요? <웃음> 과일 김치를 사는하기좀 어렵네요 <웃음> 그러면 저희 김치 게임 살짝 해볼까요? 저는 아보카도 김치요. 저는 망고. 망고 김치. 초콜릿 <웃음> 김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웃음> 아보카도 김치. <웃음> 아, 있으면 진짜. <웃음> 아니지 <웃음> 없겠지. 도대체. <웃음> <웃음> 어... 건꼭 음... 먹는다고 해도 됐어요. 아보카도 김치를 먹고 싶지 않아요. 있는 것 같은데? 아, 대박. <웃음> 아, 노우. 아, 서 아, no. 인기래요. 지? 인... <웃음> 아 아니죠. 망고 김치. 망고 김치도 있어요. 아 <웃음> 초콜릿 김치 찾아볼게요. 안돼. <웃음> 민트 초코 <웃음> 트 <민트> 초코. <웃음> 민트 초 마이 갓. 저희 중에 아무도 김치가 안된 재료를 잡지 못했네 진짜 충격과 홍보의 진식품이 저는, 저는 셋다 먹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요 <웃음> 혹시 키아노님 올랴님 어, 한국에 오시기 전에 한국인들은 진짜 이런가? 뭐 궁금했던 문화나 아니면 특징 또 있으신가요? 왜 한국인들 오랫동안 데이트를 하나요? 아, 오랫동안 그게... 데이트를 하냐고요? 네네 왜냐면 약간 뉴스 볼때 아니면 배우분들 볼때 7년 동안 8년 동안 데이트를 응. 하고 아! 결혼은 안 해서 그냥 그. 데이트라는 거예요? 아 연애를 길게 한다? 음 어, 정말 생각해 본적 없네요 저희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결혼을 할 거면 그래도 막 적어도 3년?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오래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기도 하고 또 요새는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추세여서 그냥 연애만 되게 길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약간 남녀 70% 정도 사귈라고 <웃음> <웃음> 약간 아무튼 오래 만나봐야 좀 서로한테 마음을 더 열어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통적으로 <웃음> 그런 음... 것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안 그런가요? 짧게 연애를 하나요? 네, 아, 아마도요? 약간 해케인데요 어, 보통 1년 이면 그.. 그 길이 너무 아 진짜요? 오래... 어 그래서.. 그래서 7, 바로 결혼을 해면네 되면... 뭐.. <웃음> 그럴 거 <것> 같아요. 우와! <웃음> 이거는 저도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웃음> 그럼 올라 님은요? 아네 저도 질문 있는데요. 그게.. <웃음> 어떤 질문이냐면 유진 님.. 그.. 혹시 아이스미리카는 좋아하세요? 정말.. 사랑하죠. <웃음> 아 진짜요? 근데 왜 겨울에도 맛있는 건가요? 아이스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완전 얼죽아거든요.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웃음> 근데 왜왜왜 왜, 왜 맛있는 거예요? 춥잖아요. 춥기는 춥죠. 근데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에서는 차가운 아메리카노에서 맛볼 수. 아 그러니까 어 맛없어요. 따뜻한 거는. 차가운 <웃음> <웃음> 게 조금 더 깔끔하고 따뜻한 거는 에이... 이런 끝맛이 남는 느낌? 아, 특별한 맛이구나. 그래서 저는 깔끔한 거를 선호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따뜻한 거 먹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차가운 거는 그냥 쭉쭉 마시면 돼요 빨리빨리 빨리 민족 아...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스 아메리카노 안 마셔가지고 잘 얼음 녹여서 약간 연해지잖아요 좀 그게 싫어가지고 따뜻한 네. 거만 마시면 돼요 저도 약간 이해를 못하는 문화였는데 <웃음>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웃음> <웃음> 오늘 한국인에 대한 오해를 좀풀수 있었는데요 키아나님 올라님 혹시 이 자리를 빌려 풀고 싶은 오해가 있으실까요? 뭐 미국인들 러시아인들은 다 이런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해명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낙관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아마 그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잘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영히 어려움은 또 있지만 그래도 고통점을 찾아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 님 있으실까요? 아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 얘를 들었잖아요. 저는 러시아 사람으로 다, 러시아인들이 모두 술잘 마시는 거 아니다라고 <웃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 잘못 못 마시거든요. 저, 네. 저는 진짜 그, 다 그럴 줄 알았어요 뭐 다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막 보드카 많이 마시고 술잘 마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올리님 덕분에 좀편견에 없앨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아무래도... 약간 추운 추운 지방이니까 술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마실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보다 좀 도수 높은 걸로. 제 경험상 한국인들이 러시아인분다또 많이 마시는 것그아요쭉 <웃음> 빼기. 아, 그랬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으시다면 또 해명하고 싶으신 오해가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